어보 <웃음> 네. 월요일이잖아요. 한달 만에 월요일이네. 주시고 월요일이죠. 다여시라 옷을 벗고 다시셔야될거 같아요. 아무다 <웃음> 그런 거 아니에요? 옷을 벗고 지어야지. <웃음> 아까 옷 벗은 <웃음> 사람 다시 대봐 <내봐>. 바뀌었을 거야. 승진 채널로. 승진 채널로. 바빠졌어. 진짜 영어 진짜 빠졌어 영점 <웃음> 6 바졌어. 그래 진 채널 채널입니다. 손잡이를 잡지 마시고 움직이지 말. 차종 채정이 완료되었습니다. 발 뒤꿈치를 발 전극 끝에 맞추자들를 잡아주세요. 엄지를 동그란 전극에 대세요. 팔을 쭉 펴세요. 겨드랑이가 닿지 않아야 합니다. 인바디 검사를 시작합니다.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. 진짜 깜짝 놀랐잖아. 아니, 진짜 언니 고에도 깜짝 놀랐어. 선방했다, 선방. 3방. 선방에서 선방. 3방. 옷 입고 재서 깜짝 놀랐잖아 옷을 벗고 재야지 자 여러분 옷을 다 벗겨주세요 그래 후조티 벗고 재야지 그렇게 두꺼운 거 입고 자면 어떡하냐 오늘 겁나 뛰고 가야지 왜타면안돼 위탁하면, 위탁하면 내 몸살 뿐 못... 지금 이여정으로 하면 알지 이산해 가자 진짜 힘든데 진짜 개운해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야 자, 멈추고 오늘은 딱 40분 5 7 3 k 아 너무 오랜만에 뛰었더니 무릎 아프고 쿨다운 스트레칭 좀 해야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마무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9시에 또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8시 33분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마무리 마감 청소를 하고 있어요. 지금 회원님들은 한 3, 4분 정도 계시던 것 같고 그래도 오랜만에 오픈을 해서 그런가 막 아까 상담도 조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그럼 마무리 스트레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스크 아 쓰고 참고로 오늘 오픈을 하고 9시까지 영업은 하지만 샤워장 운영은 아직 안 된대요. 목소리 하는데 계속 목소리. 어, 어. <웃음> 아 웃겨. 아 너무 개운한데? 그치지 너무 개운한데. 몇 시야? 45. 85. 45분? 어. 와 너무 오랜만에 지나봐 뭐하고 있는지. 그냥 토크. 저는 정부 지침대로 따라. <웃음> 그 하나 오기질 않았어. 뭐했어? 제가 6주 동안 외식도 안했. 어 진짜? 정말. 그럼 뭐했어요? 집에서 좋았어요. 집에서 집. 무조건 집. 집에서 집. 안 나간 거 아니야? 나가긴 나갔는데. 푸네 집. 아니 언니 집. 다 배달. 아니 포장. 포지침을 다 따랐어. 무슨? 무슨 합니까? 오늘 오랜만에 나온 성함이 어때요? 너무 좋아요. <웃음> 내게 네, 일하면서 오고 싶었던 적이 그 진짜 손에 꼽아요. 그 손에 꼽에서 탑원 아니야? 네 <웃음> 맞아요. 맞아요 탑 원. 앞으로 지나도 이런 날은 없을 <웃음> 걸. 사람이 간사한 게또 어제 이 밤이 되니까 아, 일주일만더 쉬고 그러니까. 쉬운 그러니까. <웃음> 맞아 그런 느낌도. 만감이 좀 교체를. 했죠. 오늘 상담 좀 많이 왔어요? 오늘 등록 많았어요. 아 진짜? 다들 많았어. 새로운 신년의 마음 을 네. 가지고 등록도 많고 연기도 많고 연기도 많고. 말기 좀 하자. 근육이 막간지러워 알아? 어, 난 지금 몸이 아파. 막 근육이 간지러운 느낌. 아 그래도 하고 나니까 엄청 개운하지. 그니까